안녕하세요 여러분 의결전구입니다 벌써 한국에서 몇년째 굳건하게 pc방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리그오브레전드 그만큼 젊은층에서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롤을 안해본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국민게임으로 자리잡은 게임이죠 그렇게 오랜시간동안 국민게임으로 자리잡은 만큼 한국의 지사를 세울 정도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호구스킨에 한땀 한땀 지른 돈들 물론 직원들의 뱃속으로 대부분 들어가겠지만 그외 우리가 사용한 돈이 정말 중요하고 뜻깊은 데에 사용되었다면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떠실 것 같나요 그것도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찾아오는 데 사용되었다면 여기 자꾸만 한국의 문화유산을 찾아오는 이상한 외국회사가 있습니다 지난 3월 삼성동에 위치한 파르나스타워에서는 처감 선생님 문집 책판 언론 공개가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공개에는 우리나라 문화유산인 처감 선생님 문집 책판을 환수 공개하는 행사였는데요 해당 문화유산은 조선말기 영남지방에서 활동하던 학자이자 을미의병 당시 시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의 독립투쟁에 힘을 쓰신 처감 김도하 선생님이 생에 남긴 글을 모아둔 책자를 찍어내던 책판들의 일부였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한 개인이 책자를 소지하고 있다가 독일 경매에 출품한 것을 확인한 국외 소재문화재재단이 이를 발견하였고 이후 문화재를 낙찰하기 위해 라이어게임즈가 후원하고 있는 기금인 국외 소재문화재 환수기금을 통해서 경매에 성공 안전하게 국내로 환수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2019년에 말이죠 라이엇게임즈가 문화유산 환수에 큰 도움이 된 것은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2년부터 라이엇게임즈는 문화재청을 지속적으로 후원해오며 문화유산지킴이라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으며 2018년에 다다로서는 해당 후원금이 무려 50억원을 돌파하는 등 막대한 규모의 후원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죠 2014년에는 일제시대에 반출된 것으로 추정된 조선불화 석가삼존도를 당시 소장하고 있던 미국의 허미지티 박물관에서 환수해 오는 데큰 기여를 하였으며 2016년엔 스타벅스 코리아도 참여하였던 주미 대한제국 봉사관 복원 활용 후원 사업에 참여하여 대한제국 시절 외교 건물로 활용하였던 공사관의 복원과 보존 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였으며 작년인 2018년엔 병인양료 당시 불타 소실되었다고 알려져 있던 효민세자빈 책봉 축책을 프랑스에 개 소장자로부터 환수하는데 하나로약 2억 6천만원 정도의 기부를 하여 해당 문화유산의 환수에 큰 기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한컴 타자 필스코스인 별에는 밤의 작가 윤동주 시인의 유고시집이 발견되었던 정병욱 가옥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및인류무형 문화유산에도 아낌없이 지원을 하였으며 역사를 되돌아보는데 가장 중요한 유산 중 하나인 궁궐과 왕릉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사업에도 아낌없이 지원을 하는 등 라이엇게임즈는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에 대해 누구보다 큰 공헌을 해온 기업이라고 할수 있죠 이런 문화유산들 5 0 0 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수많은 문화재들이 우리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은 전통과 현재가 잘 어우러져 있는 것 같다 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잦은 만큼 우리는 전통이라는 것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병인양요 6.25 등 많은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의 문화재들은 크게 소실되거나 해외로 무려 10 7만점이라는 어마무시한 양의 문화재들이 반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문화재들을 다시 본국으로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하고 국가에 환원을 하거나 경매에 내놓았을 때 큰돈을 주고 사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분명 일진놈들이 잠깐 쓴다고 빌려가놓고 나중에 가서 돌려달라고 하니까 아 그거 아 다른 친구한테 줬어 야 그거 내 친구한테 받았는데 왜 너한테 줘해? 아돈 주면 돌려준다니까 이러한 실정이죠 그런데 이상할 만큼 국내 기업도 아닌 해외 기업인 라이엇게임즈는 항상 발벗고 먼저 나서 문화재 환수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에 라이엇게임즈 코리아 박준규 대표는 이번 문화재 환수를 통해 라이엇게임즈가 매년 후원하는 문화재 보호 활동에 큰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재 관련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왜 게임회사가 문화재 환수 사업에 기부도 하고 힘을 쓰고 있냐 라는 질문에 게임도 하나의 문화라고 자부하는 만큼 문화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게임들이 어린 친구들이 많은 만큼 이러한 활동을 하면 선조들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라는 단순한 발상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뭐할 일은 코리아에서 다 했지만 결국 라이엇은 라이엇이니까 여러분들이 롤스킨에 지른 돈 하나하나가 모여 문화재를 환수하는 듯 쓰였더니 정말 뿌듯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저라면 여기 책판에 쪼기 저만한 한자의 한횟 정도는 기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참 이게 모순된 상황이 아닙니까 나라에서는 게임을 마약으로 인식하고 있는 수준이고 최근 플레이스 게임 규제 더이전에 셧다운제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뜯어먹고 있는 분류의 회사가 국가의 문화유산을 찾아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이야. 마약 팔아서 문화재 회수도 하고 세상 참 좋아졌네요 그죠 아무튼간 라이엇게임즈의 이런 행보로 인해서 앞으로 더더욱 문화재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이런 라이엇게임즈의 행보로 인하여 게임이란 문화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를 가져다주는 큰 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당당하게 외쳐봅시다 내가 롤스킨에 돈을 지른 이유는 문화유산을 되찾아오기 위함이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